구독자, 루모씨라고 하고서 찍어. 아니, 뭐, 루모씨? 어, 어 루모씨. 음, 그래, 그래, 찍으면 되는 거야? 어, 어, 어 열무가 왔다고 했어. 그냥... 구독자, 루모씨. <웃음> 열무가 와서. 아, 열무씨, 루모씨. <웃음> 열무씨가 그, 와가지고 여기 공개하라고 해서 열무씨? 아니, 아니, 이거는 삼립국화, 삼국가는약 음. 올리려면 이 똑똑 끊는 소리가 잘나야 돼. 어, 소리가 잘. 똑, 똑. 네. 어. 근데, 내가 거기를 찾아갔잖아 하천가에 소리 좋다 초봄에 올라온 게 이렇게 누가 손안 대고 이 정도로 있었던 거야 아 손만 갖다 대면 뚝, 뚝 소리가 나는데 너무 좋은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생으로만 드시려고 했었잖아요 뭐 김밥에 넣어 드셨다 뭐 무쳐 드셨다 겉절이 해 드셨다 하잖아 근데 여름에 억세진 거는 데쳐서 시래기 대용으로 하셔도 되고 국 끓여 드셔 봐 된장국에 넣어 드셔 봐. 나는... 나는 이거 향이 너무 좋은 거야. 난국 끓여는데 진짜 된장국, 진짜 먹는 건가? 된장국 끓여 드리나? 그걸 안 해봤어. 나못 해봤어. 오빠. 야 된장국이요. 예? 된장국. 네. 그, 그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. 한 번도 못 먹어본 분들은 많은데 한번 먹고 안 드시겠다는 분들이 없는 게 삼미국가 같아. 와, 나는 근데. 마다 그 너무 많아이 맛도 괜찮은데? 전 <웃음> 너무 어 맛이 뭐전어전맛어전어전어는 맛이 저요형 누구는 그 교수님 그러어아요이 저기 어도묵나물 했다고 어데맛나물할 정도까지 안남 저기 뭐같어전 어느 맛이 어느 맛이 저어해이 저기 야 어느 맛이 저기 뭐어그가이저 아 이거는 데쳐야죠 이거 어. 방풍이라 그러지마 없어 보이잖아 개기름나물 그래. 가르쳐줘도 <웃음> 없어 보이잖아 <웃음> 거공 <공기> 뭐했어 네. <웃음>